많은 분들이 전화보다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TV 뉴스에는 좀덜 나오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대란 개념으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4년까지, 25년까지 거의 7만 7천 세대입니다. 7만 7천 세대. 뭐 인허가 부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만 7만 7천 세대고, 현재도 재개발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업체들이 어마어마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항상 뭐 얘기 드리는 게 동일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알아보고 있지만 은 기다리시라. 마찬가지 제가 알아봐도 아직까지 아파트 재개발이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에 나와도 기존의 조직 분양으로 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소진이 일부 조금씩은 되고 있어요. 일부 소진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입주 시기가 된 곳은 조금 뭐 급하게 저번처럼 할인 분양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소진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대란이 나야지 사실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 그래 생각하고요. 현재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주택자의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뭐 자제분들이 일을 하러 오는데, 뭐 아파트 구입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생각외로,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아파트는, 다른 뭐유튜브들이 많이 올려주는데,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걸 동일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인터넷 뉴스에 AI로 해서, 음성 변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들만 간간히 한 번씩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어, 업체들과 얘기가 됐는 프로, 프로모션,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올려드릴 것이고, 그런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그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차트를 봐도 이런 아파트들, 뭐 두류동, 뭐 달서구, 낭구 중구부터 해서 서구까지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뭐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모션 얘기가 아니면은 뭐 간간히 뉴스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해도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6개월 7개월 전에 제가 아파트 불났다로 한번 올렸는데 공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뭐 다른 매체들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죠 뭐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돈이 11조가 풀려서 돌 것인데 왜 미분양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도 뭐 저희끼리 뭐저희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11조가 돌든 뭐 20조가 돌든 간에 그게 아파트로 다가는 돈도 아니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뭐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배구가 미쳤다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보상금에 돈이 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지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상가나 다가구 주택 고액의 또아파트 뭐 사고 싶어서 사는 분들은 또 사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동향은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아예 소문이 날 정도로 유스해서다 같이 때려 주죠 너도 나도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다 뭐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뭐 지금은 상승세에서 0% 로 고압세를 이루고 있는데도 뭐 다양하게 뭐 매체에서 때려줍니다. 그렇게 때려주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정보들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보들도 보시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뭐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올려드리니까 간간히 한번 들으면서 좀 지켜보면은 아, 이렇구나 하는 게 이제 귀에 있고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업체들 관계자들과 해서 뭐 할인 분야 뭐프로 모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살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시고 있고 저도 사실 좀 바쁜게 상가주택이나 뭐 상가 이런걸 또 찾는 분들은 또마마히 찾아야 되는데 이상걸 찾는 분들은 얼추 뭐 위치가 맞으면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되지 만은좀 저렴하고 괜찮은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방송 하나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쪽이 일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는 굳이 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제가 보면 뭐 통화도 저도 해보지만 은뭐 무주택자의 그냥 주택을 구하려고 아파트를 뭐 실수요 위주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신데 생각 외로 아파트로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사실 아파트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뭐 그래프가 다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래프를 안 봐도 사실 부동산을 예전부터 그랬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그때 그런 일을 겪어 봤거나 실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90 그렇게 구입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번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로 생각으로 뭐 전화를 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번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뭐 회원방에서 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별로 동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 생각을 해서 지나 쳤는거고요 물론 저도 업체 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뭐 아파트 대란 뭐 미분양 대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요새 뭐 현수막이 많이 붙어져 있는 걸 더욱더 볼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현수막이 더 많이 붙었다 현수막이 막 주말에 어 마마에 어 붙었다가 다시 저녁에 다 뛰죠 그렇게 해서도 또 유튜브를 안보거나 인터넷을 안보는 분들은 또 구입을 합니다 조직분양 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 그런 조직분양에 사실 수수료를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는 어 대행사나 대대행사, 아파트 매매 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소진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할인 분양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조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그래 했지만, 얼마나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거기서 돈을 벌수 있고 못벌수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모델하우스를 자주 가보지만 그런 모델하우스 가면 전보다아 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들면 넘도 마음이 들고 내가 사고 싶으면 남도 사고 싶은 그런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고 11월달에 뭐 아무래도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좀 많고요 내년 3월달이 되면 또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또 앱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 마찬가지 뭐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에서 뭐 규제 지역을 풀어 달라 뭐 그렇게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 규제 지역을 주민들은 풀어 달라고 얘기를 안할 것 같습니다 누가 풀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업체에서 풀어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구시 관계자도 인터뷰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음성변조가 됐더라고요 네, 내가 뜻하고 확실하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규제를 뭐 풀어 달라고 얘기를 안할 것 같아요 왜안 풀어야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더욱더 거래는 없고 그래되면 대부분 여기에 뭐 유튜브를 구독하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분들, 저렴하게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 뭐 아파트를 뭐못 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온전 생각에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수송고 예를 들면 3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만큼 뛸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마케팅 비용에서 어느정도 뭐 돈이 일부 나갈 수도 있고 재개발에서 돈이 뭐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진 이란 말이죠 그 마진을 많이 주고 이제 사기가 싫다 뭐 그런 내용에서 대부분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직까지 뭐 제가 조금이라도 뭐 내용들이 뭐 바뀌는 게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용들을 그냥 AI 형태로 들으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뭐 항상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고 지켜보는 과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또 변곡점이 올 수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대구에서 시민들은 완화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웃음>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 거래가 아예 올수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뭐 유튜브 광고를 하든 로그 광고를 하든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든 간에 거의 뭐 전문적으로 아파트를 하는 분들이 지금 아주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고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뭐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반대요. 일단은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는데 현실적으로 공급에 장사가 없다. 결국은 공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기다릴 것이고 미분양이. 10년 전에 그렇게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어느정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추세고 실수요 위주로 구입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제 업을 하면서 물론 뭐 아파트에 대한 이런 프로 모션 내용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공동 구매를 할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면 제가 뭐 앞장 서서 그렇게 나와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무조건 저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번 같이 뭐두 분, 세분뭐 이렇게 뭐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그쪽에도 아무래도 뭐 얘기하기가 저도 좀 그렇긴 그런데 얘기는 해봤습니다 하니까 사실 그쪽에서도 뭐 수무채면 수무채 한꺼번에 소진을 하면서 빨리 털기를 바라죠. 사실 우리가 조직 분양 미분양 되는 거를 현수막을 붙이는 순간 대부분 알지만 사실 요번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브랜드 차원에서 그런 조직 분양보다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통으로 빨리 털수 있으면 털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파트를 이런 전문적으로 뭐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올려야 될 것은 뭐 신축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유튜브를 뭐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 그거 할 정신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신경을 좀못 쓰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예전처럼 그렇게 안 올리고 자꾸 뭐 AI 뭐 읽어주는 것만 올리냐.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 물론 직접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지만 뭐 아파트는 뻔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아파트 뭐 대란은 올 것이라 대부분 예측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부동산에서도 뭐 어느정도 그런결 긋겨 받거나 옛날 두산이부나 s k 케 대우 트럼프 사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법무네그레 그래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예전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오면 더욱더 부동산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뭐 하지만 지금 너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바쁠 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뭐 수수료까지 인하된 마당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 모든 부동산 업체에 뭐 손님들이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구해줄 거를 못 구해줘서 그런지 어뭐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유튜브에 기사만 좀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파트 기사 내용은 사실 뭐 뉴스 인터넷 뭐 사실 눈이 침침하니까 요즘 폰으로 많이 보죠 그 기사들이 눈에 잘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다 편하게끔 AI로 해서 듣는 뉴스로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뭐제 따는 제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뭐 성의가 없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아파트는 이제 뭐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안 되겠나. 그리고 모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이 뭐 대구의 인구가 줄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다 인구도 줄고 아파트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집이 없는 분들도 생각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거는 뭐 예전에 다 제가 예전에 올리던 내용들인데 물론 예전의 영상들이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찾는데 한계가 있어 요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주간 이든지 아니면 뭐2 3일에 한 번씩 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정상이 다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거고요 그때부터 별거 별로 보자 몇 개월 전부터 뭐 그런 얘기는 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시점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 늦게 다가오느냐 그런 차이죠 뭐 인구 변화 뭐 이런 차트를 보거나뭐 풀을 보거나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사실 뭐 그런거 갖고 질질질 끌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얘기하는 거는 뭐 그때도 뭐 차트 이런게 뭐 필요 있냐 빤한 거지 않냐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입주 물량 이라든지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늘면 당연히 그거는 미분양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급에 장사 없다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런 걸뭐 제가 일부러 막이 시간 때우기 시기에 뭐 광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막 유튜브 막 올리는 것보다 저는 또제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달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조금이라도 뭐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바로 또 얘기를 드릴 것이고 물론 제가 이제 뭐압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려 드려야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사무실 내방을 하시거나 찾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제가 앞에 뭐 급하게 찾는 분들 것도 못 찾아드리고 이렇다 보니까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유료 사이트가 있지만 유료 사이트에 나오는 거 말고도 생각외로 뭐 매물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또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보시면 조정 대장 지역 이든 투기 과열 지역 이든 대구가 어떤 규제 지역에 묶여 있어서 실수요 위주로 라도 팔려고 해도 팔리는 사례도 있고 사실 금액을 좀 낮추면 쉽게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구축들 보다는 신축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는 뭐 3억대 정도의 아파트 32평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구축이라도 뭐 충분히 급하시거나 뭐 사야 돼꼭 사야 될 분들은 나쁘지 않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왜 너무 높은 금액대는 사실 뭐 내릴 때는 이래 좀 내리지만 어 어느정도 저렴한 부분에 아파트들은 더 이상 많이 내려가지 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급해서 사야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어살 뭐 필요가 있다 뭐 ltv dti 뭐 이런 규제 뭐 조정 대상 지역구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이걸 또 쉽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동구에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 달라고 국 토양부에 올렸다는데 그것도 12월달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왜 동구만 그렇게 풀게 되면은 풍선 효과로 북구 중구 서구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구로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중순 효과 때문에 동구만은 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구를 다 풀까요 절대 다 대구를 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업이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는 업이니까 당연히 너는 알지만 나 모른다 근데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되는 못 물어보는 그런 상황도 뭐 있기는 제가 압니다. 부동산, 제가 초상계 배울 때도 어느 정도 알아야 뭘 물어볼 수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닌데 경험 속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뭐 현실적으로 뭐 제가 빵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래도 더욱 더 정보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나름대로 주변에 또 많은 부동산에 운영을 하는 분들의 얘기들도 귀기울여 듣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여기에 영상이 다 올려 드리기 때문에 영상만 좀 보시도 되는데 영상 이거 보기도 싫어서 바로 막 전화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엄청 좋아졌죠 예전에는 뭐 밤늦게 새벽에 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까지 막 전화를 했었는데 뭐이제는 인터넷 딱 쳐도 아파트 동향 이라든지 아파트 전망 이라든지 아파트 매매 가격 이라든지 뭐 대구에 대한 것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미분양 사태가 날 것이라고 뭐 보여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전화는 안옵니다 예. 네.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대구의 인구수, 뭐 반비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예전에도 다 했는 내용들이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뭐 이슈, 프로모션, 프로모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에 맞게끔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뭐 조용히 뭐 해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인들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이 저도 뭐 아직 올릴 만큼의 아직 뭐 변화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 아파트는 무조건 좀 지켜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아파트를 얘기하기 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영상 외에 오늘 영상을 찍는 김에 다 찍어서 한꺼번에 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뭐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뭐 인터넷 매체에 너도 나도 대부분 모든 뉴스에서 미분양 사태 대란 뭐 얘기가 나오고 분양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절벽이다 뭐살 얼음판이다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 보셔도 다 아시니까 그런 내용들 조금 변화가 있으면 ai 음성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